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끼다이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포켓마인 MP PMMP라는 구동기를 사용하여 마인크래프트 배드락 에디션 서버 여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우선 어,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다이아 서버 같은 이런 재미있는 서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자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선은 제가 링크를 댓글에 달아 놨을 거예요무엇은 링크이냐 바로 음, 이렇게 드라이브 링크 달아 놨을 건데요 포켓마인 mp 다운받기 라고 해놓고 옆에 그 링크를 달아 놨을 건데 거기로 들어오시면 은 말입니다 자 우선은 이게 제가 그 구동기 파일을 압축해서 넣어놨는데요 이걸 우선 다운해 주세요 포켓마인 mp 다운받기 그리고 자 포켓마인 mp 다운 했어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서버열 준비는 다 끝났어요 진짜 간단하죠 <웃음> 너무 간단한 거 아닐까요 네 다운로드를 이렇게 했는데 어네 우선 <웃음> 이두 개만 있으면은 여는 것까지 성공이에요 우선은 이 포켓마인 mp 이거를 압축을 해제해 주세요 압축 해제하겠습니다 네 압축 해제했고요 그리고 여시면은 이렇게 어네 압축 해제하신 거를 여시면 은 이렇게 그 폴더가 있을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파일 4개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이거 하고요 열 준비는 끝나셨어요 포켓마인 mp 폴더 들어가 주시고요 아까 압축 푼 거요 네그 들어가 주시고 우선 이 4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현재 1.10 버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서버 여는 방법부터. 자, 포켓몬 마앱 폴더에서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돼. 스타트, 스타트, cmd. 이거를 클릭하시면, 와, 이렇게 검은 화면이 뜨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이 화면에서는 언어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저는 한국인이니까 KOR을 치시면은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르시고 그냥 KOR 치시고 면은치시 엔터 치시면 한국어로 선택되었다고 떠요 자그 밑에 라이선스에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마, <웃음> 음,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 서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Y를 치세요 그냥 Y만 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네그 뒤에 설치 마법사를 건너뛰시겠습니까? 이런게 뜨는데 이거는 어, 원래는 안 건너뛰는게 좋은데 여기서 하면 조금 조금 뭔가 복잡해가지고 우선 여기에서는 Y를 치세요 Y를 쳐서 건너뛸겁니다 나중에 다시 설정할거고요 Y를 쳐서 엔터 하시면 아 이렇게 바로 실행이 돼요 보시면 여기에 완료가 뜨셨죠? 완료 떴으면은, 성공된 거예요. 지금 서버 이렇게 되시면 다 열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방금 그렇게 되셨다면은, 어, 서버 여는 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서버 어떻게 접속을 해야 할까요? 네,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이, 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우선은, 이제 멀티 하는, 이제 서버를 접속하는, 어떻게 접속할 건가가, 여러분들이 어떤 서버를 열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은 단거리 멀티 단거리 서버를 열실 거면은 그냥 간단하게 바로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장거리, 장거리 서버 진짜 이런 진짜 서버들처럼 장거리 서버를 막 열려면은 어.. 또, 또 다른 이제 포트 포워딩이라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선은 이제 단거리 멀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만약에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다 같은 와이파이에 서로 연결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따로 포트퍼딩 이런거 필요없습니다 그냥 서로 같은 와이피,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여기 친구 메뉴에 뜨게되어 서버가 열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 실행 네 완료 됐고요어 마크 어네 이렇게 서버를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 바로 이렇게 친구 메뉴에서 서로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뜨게 됩니다. 서로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 되어있다면 은 바로 바로 그냥 접속이 가능하세요. 여기에서 네 이런식으로 단거리 멀티는 바로 이렇게 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랑 뭐 간단하게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장거리 멀티예요네 이렇게 단거리 멀티는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거리 멀티를 하시려면은 먼저 하셔야 할게 있어요 포트포워딩이라는 걸 하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게 좀 복잡해요 왜냐 그게 공유기마다 달라요 왜 공유기가 여기서 나오느냐 와이파이 공유기 왜냐하면 와이파이 공유기 사이트를 통해서 포트포워딩 하는 게 가장 좀 정확하고 이게 가장 제가 한거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그게 가장 나아서 저는 그렇게 와이파이 공유기 관리 사이트라 해야 되나 네, 그런 걸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문제는 이게 공유기마다 달라서 제가 다 일일이 찍기는 너무 복잡하고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포트 포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많이 나와요 저도 유튜브를 보고 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거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집에 와이파이 공유가 기 없으시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긴 힘드세요 물론 그 포트포워딩을 그냥 컴퓨터 자체로도 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듣긴 들었는데 저는 안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와이파이 공유기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와이파이 공유기가 없으시다면 은 조금 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멀티는 바로 여기서 플레이 가능하시고요. 어, 장거리 멀티는 여기에 포트포워딩을 하시고 컴퓨터 이 컴퓨터의 IP를 아이, IP를 통해서 포트 포워딩을 하시고 그 IP드 컴퓨터 IP를 여기 입력하시면은 네 여기에 뜨실 겁니다. 이렇게 서버 접속도 단거리 멀티는 간단하고요, 장거리 멀티는 포트 포워딩만 하시면은 네 바로 가능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서버 강좌를 마쳐 보겠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서버 많이 많이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빠이빠이